반 정도 진행이 있었어요. 아침수 하면서 이제 라디오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반뒀는데 처음에는 새벽에 아름다운 라는 프로그램 이었고그 다음에 보고 싶은 방고 이름이 바뀌어서 새벽 라디오 를 했었습니다. 새벽 2시에서 4시였는데 저 정말 새벽에 인간이 죠요 근데 사실 라디오는요. 거의 100% 녹음이었어요. <웃음> 나중에 청취자들이 아쉬우요 하시던데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체력이 달릴가겠습니다 누구보다도 <웃음> 열정만큼은 제가 뜨겁거든요.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도 태어났어요. 저희 가족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부모님과 저 이렇게 딱 셋이 있는데요. 강아지 한마리 그래서 뭐 언뜻 들으시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부모님께서 뭐 워낙에 감싸 키우고 실속에 뭐 혼자처럼 키워서 너는 정말 부족한 게 없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치?